믿겨 주세요. 아이 다섯 중한 명이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. 전쟁, 기후 위기, 팬데믹으로 보여줍시다 도와주는 어른이 더 많음을. 절망보다 희망이 더 많음을. 아동 관리를 더 당신과 함께. 세이브 더 칠드런.